in the next corridor i ran into 양 양으로 가자 양250 what the 이게 뭐야? 야야자 <목소리> 게임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병맛 뭔 게임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병맛 게임 언메탈입니다. 저번에 데모 버전을 플레이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확인 안 하신 분들 은 오른쪽 위에 링크를 타고 보시기 바라고요. 왜 그렇게 굳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데모 플레이한 세이브 데이터가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바로 처음부터 다시 플레이를 하지 않아도 이 세이브 데이터로 이어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바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헬기에서 추락하여 군대 기지로 잡혀온 주인공 제시포스 군대의 신문에서 여태까지의 발자취를 진술한다 억울하게 수감된 감옥에서 출처 불명의 올가미를 이용해 감옥을 탈출한 주인공 우정기를 통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해리슨 대령의 도움을 받으며 수려탄 보스를 처치하는 데 성공한다 자 기억나시죠? 여기에서 뒤져가지고 갈고리를 얻고 이제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 이거랑 이거랑 선택 C 됐다 밧줄을 찾고 하숙으로 내려가기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뒷이야기를 할수 있게 되었어요 비밀 따위 찾지 않고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꼼꼼하게 봤는데 비밀을 못 찾았다는 거는 난 영영 못 찾을 거라는 얘기야. <웃음> <웃음> <웃음> 드디어 정식 버전에 뒷이야기. 맵은 여전히 블루스크린이고 좁은 통로로 이루어진 하수도. There were channels of rotten water and narrow sidewalks. Typical pipes and waste everywhere. <웃음> <웃음> 맵 찍는 거왜 이렇게 귀엽냐. 수심 확인하기. 수심을 어떻게 확인해? 어머 뭐야 이거? 해? 원래 보통 아이템 먹으면 바로 뭔가 사무작용이 일어났었는데 대화 같은 게 나오지 않네요. 수심 체크를 어떻게 하지? 이걸로 그래서 잘린 팔을 담갔어. 오 마이 갓! 미친 거 아니야? 뭘 본능적이야 대놓고 보여주는데. <웃음> everything down there was out for my blood 와 wow. 어? 여기 어, 발판이 생겼어요? 원래 없었는데 이건 뭐야 플라스틱 통자 지금 왼쪽과 위쪽에 길이 있는데 <웃음> 위쪽이 아무리 봐도 정상적인 루트가 아니죠? 인벤토리에서 아이템을 선택하고 아무 키나 누르면 바로가기를 설정합니다 아무 키나 누르면 바로가기를 설정한다고? 나중에 게임에서 해당 키를 누르면 해당 아이템을 바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와우 그래? 라이터...로 불을 밝힐 수 있나? 와 이거 신박하네요 키를 할당할 수 있어요 사용 안돼요? 근데 갑자기 이걸 왜 알려주는거죠? 플라스틱 통두 개? 어 올라갈 수 있? 어? Sergeant Roscoe here. w h a s h i t No, don't send anyone. If he hides like a rat, he w i 파세기? 오 자동 저장됐어요? 이게 원래 쉬싸야 저장되는 건데. 오 굴러서 여기 올수 있네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럼 동전을 <웃음> 반응을 할랑가 모르겠다. 반응을 안 해. 어? 뭐야? 뒤돌아봤는데 어떻게? 동전을 그와 중에 주선데. t i a l i n h e o n t situation was fubar. He was armed and hunkered down behind his desk. I was screwed. So, what did you do? In 5 nanoseconds, I scrutinized the room and noticed a very s t l e detail. There i large globe n the middle of the room. I a l e a d y had what I needed k i m d 에? 지구본으로 뭐 어쩌라고 막혀있! 이 뭐. 아! 와! 야, 보스전이었어? 아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오케이 다시 계속하기. 어 다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좀더 준비를 하. 파세기 이게 파세기구나. 이게 목숨을 구하는 용도가 됐다고? 어떻게 떡밥을 풀었네요 지금. 피하고. 아이씨! 좋았어? 아 좋아? 너무 잘하고? 아음 요령을 터득하니 매우 싶군요? 이렇게 마지막 한대 아, 야! 아, 이 세대를 때리네? 마지막 한데? 와, 좋아. 와, 죽을 뻔 했네. 연출 구려. 뒤적뒤적. 뒤적. 카드 1. 패시브. 카드 1. 문서만 나오네? 왜다 부수는 거야? 일단, 체력을 회복합시다. 짜자잔. 겁나 천천히 차요. 그래, 이 게임은 원래 이런 거였지. 헉! <웃음> 구급상자를 하나 더 주네. 후하다. <웃음> 구급상자를두 개를 더 주네. 너무 좋다 카드 일을 얻고. 어, 뭐야? 너 방금 뭘본 거지? Hold on, Mr. Fox. What exactly did you say attacked you? What you just heard. Some sort of hybrid between piranha and human. A human piranha attacked you? I s And in your opinion could y o p r o t e s t h i n g I saw on t their their their i t i s t i e s t h 생체 실험? 어머니, 과학자. 뭐가 나왔어? 과, 과학자. 어, 어머니는 왜 나오는거지? 과학자 과학자 A creepy scientist must have wanted to create a child of his own But realizing he accidentally used piranha DNA He deemed the child a monster He held it up, looked deep into its fishy, loving eyes And flushed it down the toilet with no care for its feelings Hors... When the piranha ended up in the sewers, it started multiplying and shared its story of betrayal to all of its new piranha offspring the same ones that attacked me 아주 소설을 써라 참고로 얘가 말하는 모든 일들은 다 실화로 적용됩니다 아까 보셨죠? 하수구 타고 밑으로 내려왔는데 얘가 말하는 그 디테일에 전부 다 적용돼가지고 맵 설정된거? 애초에 얘는 이제 산전수전을 다 겪고나서 증언을 토대로 지금 이걸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라서 얘가 말하는 대로 나올 수 밖에 없어요 I noticed a path nearby I couldn't reach Why not? It was across the sewer water What was the distance to the other side? 어... 1m 줄여야지 좋겠죠? More or less Couldn't you just jump it? Since I was captured I didn't jump. <웃음> 점프를 해본 적이 없네. <웃음> <웃음> I realized I needed something to cross to the other side. <웃음> 소로를 건너는데 필요한 플랫폼이 없어요. 창으로 점프 키가 없어요. 부르는 것만 있고. 혹시 뭐야? <웃음> 아, 나 무는 데마? 아, 출혈딜 있는데요? <웃음> 출혈. D로 해서 어, 나 출혈. 어, 멈췄다. 한 마리 더 나왔어. 좋아, 무빙이다. 계속 나오네. 전화 뭐야? 어디서 울리는 거지? 도전 해제 중위. 아 이거구나. Copy. copy Colonel. I've been trying to contact you. There was no signal down in the sewers. Have you already escaped, where are you now? Not much progress. should s a n s a you e f e s t a n 왜 말을 그렇게 하시나. I know, but there are sewer channels blocking my way. i s t h i n Where o u n k I'm in the office of some sort of officer. s e r c h for c l a s u n j e t h e r e up to something i don't know what we must find out 오 저장됐어요. 제리코 모식갱을 찾아야 돼요, 지금. 이런가 파일. The first file was about an attack plan. Its code name was operation Jericho. 제리코 작전. 제대로 찾았네. n d many details because it was encoded. but anyone could understand a chart about casualties its lines went all the way to the top 찾았다 연락 colonel, do you copy copy i found some documents operation jericho looks like it talks about an attack plan attack against what son i have no idea it's encoded i'll keep searching for more documents colonel operation jericho is a rumor only known by a few officers and of course the enemy how did you find out about it mr fox as i told you colonel harris asked me to search for files about it the deceased colonel harris yes i had the feeling that this officer didn't believe anything i was saying <laughs> it's understandable Why? i don't believe you either oh really well m i s s 아이이 a s k me to tell you the story? well... I like the way you tell it and since there are no theater so 이야기가 there? 전부 다 그냥 s h e r e g r e a t a h i p a 이 Don't be like that, come on, tell me! The officer that was taking my statement was also curious about what I knew. And what exactly do you know about Operation Jericho, Mr. Fox? That it was a hell of an operation? Harris and I knew the details thanks to the files we found. Correction, I found. Again, how much did you exactly find out? Let me continue, you'll find out later. What did y i n 오이 제리코 작전을 알면 안되는건가 내가? 아자 어쨌든간 이게 지금 이야기가 이중이에요 제가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나서 신문관에게 얘기하는 거여서 지금 얘가 썰을 푸는 게 전부 다 실제로 적용이 되는 거다 이게 지금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신문관한테 얘기하고 있는 이 주인공마저 가상의 인물이에요 지금 애인한테 썰을 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캐릭터가 지금 썰을 풀고 있는 상황에 시뮬레이션을 제가 플레이하고 있는 겁니다 <웃음> 아니 이게 이렇게 된다고요? 아아! 까 보스전을 치르고 얻었던 카드가? 여기에 맞네요 저기 화장실이 있으니까 일단 저장부터 하죠 뭐야? 어? 변기를 얻었어? 왜 변기까지 줘요? 친절하네. Heading east, I ran into a hound. A puppy. You didn't h r it, 아닌 듯. 앞에 뼈를 보라고. 사람 뼈인데? Its bloody eyes looked at me like I was a well-done steak. w h 뭐야? 이거 쏘는 키가 뭐라고 스페이스? 안 맞아. 아 이게 붙으면 그냥 바로 게임 오버네. 일단 저 개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아이템을 얻은 다음에 여길 다시 와야 될것 같아요 왼쪽으로 갑시다 Who's there? 뭐야 <목소리> 고양이였네 Who's there? 뭐야 공룡이 있어 티렉스 <목소리> 마이크는 뭐야 고양이? 로 해야 정상적이겠지만 우린 너무 다른 서땡지가 궁금하다 이거야 마이크 It's Mike! Fuck, Mike. You scared me. I'm sorry. Everything okay? Yeah. Everything's okay. What? 어? 아! 아, 아! 아이씨. 아이, 시야가 은근히 넓네. 근데 마이크가 답이었다니, 이럴수가. 좋아. 들키지 않고 기절시켜야 이렇게 별을 얻을 수 있죠. 안 보신 분들 꼭제 데모 플레이 보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오케이. 아, 이 동전이 은근히 인식이 안 돼. 아, 아, 아, 아, 아, 아, 떻게 아와야 애들 몇 명이야? 아나 계속 주먹을 내질렀는데 손이 짧아 뒤돌아가면 오케이 어 어어어 어, 어. 오케이 응원군 부르기 <놀람> 전에 조작죠 <돌아갔죠>. 별을 <결혼을> 얻진 <놀람> 못했지만 в с 이렇게 치워 썼어야 됐는데 왜? It was an old diesel engine With no ad blue or particulate filter What does that mean? Running away in that truck would have polluted the area with Nitrogen oxide l a e t e Well, it's nothing really. <웃음> 병맛인데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분위기여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게 지금 여행가고 있는 도중에 내 애인이 지루하니까 즉석에서 이야기를 지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뭔가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이랄까. 어? 아니 이게, 이게 들키면 어떡해 아니 판정 진짜 구리네 몇 명이 오는 거야 어, 싸우기 되게 좋게 애들이 오네요 이거 안 보이나? 아, 이걸 못 보네. 오른쪽으로 갈 때. 하야오 좋았고. 오케 고급상자. 휘발유? 발유는 차에다 넣는 건가? 생고? 아 이거 개한테 주면 되겠다. Mr. Fox, I'm still waiting on an explanation for the noose. <웃음> 올감이 <웃음> 아직도 <officer>. 궁금해. Heading east, I ran into a hound. 어이구, 씨! 깜짝이야! 어이구, 씨! 고기가 무제한이네? 좋다. naked in the bathtub. Want to buy him? Real cheap. You bastard! 오, 도발 잘하는데? Just go shoot that bastard. I'm already on my way. Burn in hell! Nice. Nice. Thanks for the help. Thank you for knocking out that dick. By the way, name's Jesse Fox. I'm Mike. Hold on, don't tell me the prisoner was also named Mike. 아아.. Uh, no. IT WASN'T m i k e ROBERT 그러고보니깐 마이크가 왜이렇게 많아 That's f but No if you escape, they'll shoot you I'd rather be jailed than buried You don't have a radio, do you? 죄수에게 무전기 전달하기 Level up. HP가 두배 더 빠르게 회복합니다 웅대가 구급 상자의 소유시간의 절반으로 감정합니다. 둘다 정말 괜찮은데 급한 건 치유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꽤 오래 걸리거든요. 치오오 사용이 안 돼? 사용이 안돼아 개조한 거를 줘야 되는 건가? 암호화 무전기 메인보드 같이 생긴 거를 하나 구해야 되나봐요 여기서 나오겠네 뭐 뭐야 이거 구급상자 은근히 많이 준다 엥? 아, 이제 건너편으로 넘어가면 되는 건가? 나중에 하석으로 다시 내려와서 어, 기판, 기판. 가자. 저랑. 오케이, 이거 하나 갖다 주면 되겠지? Hey Robert, did you get that radio? Yeah, here you go. Thanks, boss. I'll call you if I find out anything. If you want to talk, use channel 2. Okay, now get out of here before the guards show up. 니 <소리> 네 얼굴때문에 가려서 대사가 안보여 인마! 오케이? 한번 써보자고. Jesse here. Do you copy? I hear you. Hey, Robert. You don't look like a military man. Of course not. I'm a photographer. Hold on. You're not a paparazzi. <웃음> t right. a r e y o u 왜 농담을 Damn, 이해 못하는 <웃음> <웃음> 거야 <웃음> I've seen things I wasn't meant to, Fox. <목소리> 뭐야 여기 막다른 길인데? 아 이제 플랫폼 얻었으니까 다시 그 하수도로 내려가야 되나? 이제 여기에다가. I thought about using the pallet as a floating platform, but it would sink under my weight. I needed to attach something to make it float. 아, 플라스틱 통 이때까지 먹었던 거 <웃음> 결합 네 개를 다 썼네. 좋아. After making the platform, I had what I needed to cross the sewer channels to freedom. 음. <웃음> 소를 건너는데 필요한 플랫폼 구하기 고했죠? 섰죠? 오, 이제 막 넘어다닐 수 있는데. 오케이. Hold on, Mr. Fox. The platform just vanished. What? Of course not. I picked it up every time I got to the other side. You didn't mention that. Sounded like it vanished. Well, I didn't feel like I had to mention something. <laughs> <laughs> Then, should I write down that you picked up the platform every time you used it? Yes, of course. Well, Mr. Fox, please continue with your story. Huh. Huh. Huh. Huh. Huh. Huh. 죽어 <웃음> 산산히 갈리네.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음. 응용. 난 해제. 조각난 참치. Mr. Fox, the noose. later. 울감이 좀 그만 물어봐!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해? 비가 나는데? 좀 왼쪽 위에도 지금 갈수 있거든요? 일단 이 위부터 가봅시다, 궁금하니까. 오 화장실! 세이브 하고 노란색 키가 필요해요. 키 2. 여기 뭐가 갈린 흔적이 있는데? 어, 무서워. 어, 무서워. 어, 무서워. 어, 어, 어. 내 손을 더럽힐 필요는 없지. 이제 더럽혀야지. 어? 다시가네저 자식이. 와, 손 넘네, 이거. 오케이, 좋았다. 아! 도전과제 달성함, 조각난 참치. 갈렸어. 오케이 들어가는 동안에도 피격 판정이 있군요. Oh s 아 잣대 보였네. 와. By the way, how many rats were down there? 많았다 하면 잣대것 같고 전혀 없었다고합시다 None 아. that I remember, but there were squirrels. Squirrels in a sewer? That's right. Turns out the bastards there don't like normal pets like cats or dogs. 더 강한 애가 나오는 건가? They go and buy exotic pets, you know, squirrels. Eventually, their owners get bored of them and they're flushed down the toilet. 아, 왜다 변기에 to 내려서 처리하는 거야? <웃음> But one in ten thousand mutates and it survives. Then it multiplies. Soon. The sewers are completely infested. Mutant, r h r o r r i e Felt like I was a giant acorn. What? What? What the? What? 뭐 e 뭐야 뭐 e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a h e a e e a e h 됐다. 도토리 움직이는 건 귀여워. 아, 아, 아, 아, 아하하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 what? 와우. 도전 해제 방화범. 플라스틱끝 여기로 더갈 수도 있고. 에 n 에 i d e s o 에? 뭐. 오래되고 망가진 화염방사기. 화염방사기를 수리한다. 아마 위쪽이 화장실이지 않을까. 노란 키 카드 여전히 계속 필요하고. 피발류는 왜 계속 주는거야? 어? 뭐야? 안 먹어져! 그럼 사용한다 최대 6개까지 될수 있구나 깨트렸다 보듯 쓰레기는 왜 때릴 수 있는거야 뭐지 이거? 뭐야 이거! 아 화염방사기로 태워야되나? 화염방사기를 고쳐가지고? 화염방사기를 여기서 지금 당장 고쳐야되나? 기름이랑 성냥을 켜라? 하하하하하하하하 <웃음> 자폭이 되네? <웃음> 어? 뭐야? 화염방사기에다 플라스틱 통을 연결했네 아 이걸로 그냥 고쳐진거야? 자 결합 됐네요 무기가 생겼어요 수리가 <목소리> 끝나고 아 그래 <목소리> 여기서 진행이 막힐 리가 없지 오케이 어떻게 해서? 오아 이게 너무 오랫동안 하고 있으면 터지나 보다 이거 천천히 식히면서 오씨 위험해 근데 뭐 연료 무제 아냐? 오래되고 녹슬어 오래 사용하는 건 좋지 않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하아아 하아아 아아아아 아 죽어요 구른다 아, 아아 어 아. 깜짝이야 쥐자식들. 어,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 굿. 한 대도 안 맞았죠? 거의 화염방석에 기름 무제한인 거 같죠? 기름통 더안 먹고. 좋은데? 아, 왜 자꾸 왕! 들강! 원래 h 레 l 레 e 레 o 레 l 레 h 레 l 레 e 레 o 호호 호호호 호호 e h 레 l 레 e 레 o 레 l 레 h 레 l 레 e 레 o 레 l e h 레레스코 형님들의 고뇌를 몸속 깨우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 화이팅 요즘도 벌레하면 세스콘가요? 내가 세스코 자체를 이용해 본 적은 없어가지고 <웃음> 생각해보니까 우리집에는 벌레 이런게 들어온적이 거의 없네 나 자취할때는 바퀴벌레 본적이 있기는 하거든 여기가 어디요? 아참 징하다, 징해. 자들 들어. 아, 내가 있는 곳에 구멍이 날 줄이야. 어. 어 아파. 구급상태 너무 아끼는 것도 좀 그렇긴하지. 이런 때좀 써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쓸까? 하나 쓸까? 어차피 지금 이거 꽉 차가지고 더 먹지도 못하거든요. 여섯 개가 최대여섯. 쓰자. 오케이. 뜨거워. 어? 저게 어떻게 지나가? 아, 오케 엄마! 어, 이거 봐, 구급상자 바로 나온다니까. 굉장히 소상해 보이는 병이 떠 있는데요. You must have been very lonely down there. Nah, I had some company. 엥? 엥? 뭐야 저거? 문어야? 딜이 들어가요. 오전 해제 얼음장. 그뭐 제가 딱히 공격하는 게 없는데? 어, 이 촉수 개수겠죠? <웃음> 너무 많이 선택해도 안될것 같고 너무 적게 선택해도 안될것 같아. 4 개로 가자, 4 개, 4 개. It h a 아,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숫자 뭘로 선택하든 저, 저 개수로 나올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어어, 예, 미친 거 아니야? 아, 촉소로 막았어. 어어, 아우, 쉣떠. 이거 빨리 회복. 잠깐만, 회복, 회복할 시간은 더 지금이야, 회복. 부른다막딜 I 에? 폭발하면 나 죽잖아. <웃음> 고장났다고 해야지. broke apart as I continued the fight. So I finished it the old fashioned way. What? With my fists. 아우, 쉿! 숨으려고할때 때려서 안 맞았나 보다 아, 제발... 아, 근데 더이상 다람쥐가... 아 어, 겨우 잡았다! 와, 이거 달이 끊어진 거예요? 헉. 계속 같은 곳에 맞으면 다리가 끊어지네. 야, 근데 나 어떡하니? 우람염탄다 썼어. 어, 일, 일단 회복부터 좀 하고, 엄마. 회복은 또 되게 잘 되네. 으아! <웃음> 무서워 Mr. Fox the Gallows n o o s e tell me how you got it. 오르가미 Enough. You've tried to p i s 오 드디어 드디어 얘기해 주나? Tell <웃음> me right now how you got that damn n o o s e Or I'll kick your ass and throw you in isolation. Okay, okay. No need for that. I was just about to tell you. 대장. 으 뭐, 머리카라. 브로콜리는, 브로콜리는 뭐야가 이가이안 되는데 브로콜리로 가보자. I asked Mike, the prison guard, to make a noose so I could hang myself, and he brought me one, thinking I would do it. That's all. What about the broccoli? 브로콜리는 뭔데? 그런데 집 브로콜리를. Apologies, Mr. Fox. I think I mixed something up. Is that really how you got the noose? Of course not. I lied to the officer. Why? Because no one threatens me to tell the truth. How did you really get the news? I'll tell you later. 아, 뭐야, 진짜. <웃음> 결국엔 안 알려줘. 와, 근데 비밀이 또두 개나 있었어? 아, 이게 노란색 키카드를 먹어서 비밀을 찾아야 되나봐. 나 노란색 키카드 필요한 곳못 갔잖아요, 결국엔. 와, 나 진짜 꼼꼼하게 봤다고 생각했는데. The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was not the jungle I was hoping for. Instead, I found myself in what looked like an office. With cabinets, desks, and of course, a damn guard. Later, I'd realized that I was in one of the two main buildings of the military base. The building had three floors, hidden secrets, and a few unexpected surprises. Anyway, I headed towards the only exit, which was close to the first floor office I started in. 어, 근데 이거 부수면은 어? What was that? 자, 빨리. 자. 자, 더 앉아? 아야. 오케이, 됐다. 어. 용전은 뭐 그렇게 쓸데없이 많이 주냐? 구급상자 좋고요. i you copy? Copy, Colonel. For the love of God, where have you been? I thought you were dead. As I said, Colonel, there's no signal in the sewers. Give me a sit-rep, son. My report, after crossing a mile of smelly mutant infested shit streams, fighting thousands of rodents and nearly being torn apart by some shredders, I managed to get out of there and I'm still in this fucking military base. 그렇게 욕할 정도야? 크로스 훈장이 뭔 Why is that? Because The only thing that old bastard did was demand, demand, demand. 도전 해제, 사자구레서 오, 화장실. 화장실 못 참죠. 아싸, 간이변기 두 개. 너무 좋고. 저장. 우라늄탄 고급 상자, 고급 상자 진짜 많이 주네. 저걸 어떻게 어떻게 던져야 잘 던졌다고 소문이 날까? Hey, a coin. 하이야! 아, 좋아. 어? 여기 탈출구가 있네? 탈출구 나중에 가자 이렇게 보와 하아! 좋았다 수건 오전도 하나 더 챙겨주고 빨간색 키카드가 필요해요 there, right in front of me was the sick bay walking through that door changed everything forever. 어? 왜 그런 말을 해? 못 들어가게? 어이나 들어갈래. 어? it's h 어. <웃음> <웃음> 내가 다 패던 <팻 웃음> <했던> 애들인가 봐. the <웃음> guards <웃음> <웃음> The woman that was aiming at me was the doctor. She, of course, was very pissed off because of the copious amount of work <웃음> 일이 많아져서 <웃음> 화가 난 거야? What a face. What a body. Oh, what t the... What a beauty. This girl was smoking hot. And she had a gun aimed straight at my head. At that distance, I couldn't do anything to neutralize her. I had to improvise. 역시 너도 남자였구나. I needed something that would cause a non-lethal wound, like a sharp piece of metal. But I had to grab it without making a single step. 뭘 찔까라고. It wasn't wise to use weapons there. 아, 우라늄탄 쓰려고 했는데 안 쏟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동전을 던질까? 안 쏟어. If I moved, the doctor um, would have shot. 움직이면은 쏘니까. I had to use anything I had on me. sharp t h i g g o s i n though. 내 소지품 중에 날카로운 게이 철사밖에 없는데. Have you ever had a gun pointed at you? Your adrenaline skyrockets. You react on instinct. Everything happened so fast that the doctor had no time to react. In one swift movement, I took the wire, looked deep within the doctor's eyes, and 허벅지, 가슴, 배. 뭐뭐 뭐 철사를 던져서 상처를 냈어? 가슴. I stuck it. 아니, just... <웃음> 내 가슴이었어. 아! What the hell did you just do? I just hurt myself. Are you nuts or what? Now you can't shoot me. What do you mean? You just made it easier for me. According to the degree on your wall, you're a doctor. The Hippocratic Oath you took as a doctor <웃음> forces you to aid your patients. 그런 거였어? n a o i t a s a i e b e e n e r o a s i y r u i e y r e o r n t a you t a a m o r t i n t o b a r o m e t h e w a y i'm b l e e d i n g f i n e i l l h e a l y o u t h e n y o e e 고 h e o o n e It's no longer bleeding. Thank you, doctor. You're welcome. By the way... <laughs> oh. Hey, what was that for? That's for all the extra hours. I'm working because of you. It's just as well that you didn't kill anyone. Kill someone? Me? Do I look like an assassin? After arguing for a while, the doctor and I reached an understanding. I would not kill anyone, and she would help me escape. You'll find my access card in my jacket. Oh. There are first aid kits in the 저기 생겼다. If you shoot someone, use them so they don't bleed to death. Oh 심지어 피까지 차는데요. I u n just 아 내가 아이템을 <웃음> 얻을 수 있는 방법이이거밖에 없어 카드 투. Don't speak, Mike. You have a broken jaw. I'm going to get some sleep. w <음> a t c h out! Most instruments don't respond well to <음> punches. Watch out! Most 이제 여기 열수있어요? 아씨 계속 팍팍팍 소리 들으니까 귀가 먹먹해져 아 뭔데? 총알? 총! I finally had a gun, now I could kill those guards. That is, if I were an assassin and didn't promise the doctor I wouldn't murder anyone. So if I shot someone, I had to use a first aid kit to heal them before they bled to death. So, you really didn't kill anyone? Of course not. I'm not an assassin. The gun I found was empty, but it had a 10 bullet magazine. So, I loaded it up 니까 그러니까 총을 쓰면, bullets 쓰면 구급상자 무조건 하나 써야 된다. R을 누르면 총을 재장전합니다. 뭐야? Hey, Fox. Are you there? Here I am, Robert. Hi, friend. How's that escape going? Still alive and free. So far. Hey, how did they catch you? I was in the outskirts of Katsala, taking some pictures of a bunch of military trucks. There was too much security. They were obviously hiding something. I couldn't clearly see what they were loading, so I got closer. Turns out, I got too close. Next thing you know, I was surrounded by a bunch of pricks, aiming rifles at my head. Did you at least manage to see what they were loading? Sure did, but I was disappointed. Concrete. Concrete? disappointed too. Too so 대체 무슨 미친 <놀람> 대화를 나누는 거야? 여기서 총을 안 얻으면은 진행이 안되는걸로 봐서 총이 무조건 필요한 상황이 오긴 하나봐요 총 한번 쏴볼까? 어? 안 들켰지? 아이씨 경험치는 못 얻었네요 아, 왜안봐 여기를 됐다 총알을 계속 주네 아니 근데 맵이 너무 넓은데? 야, EXIT 먼저 가보자 EXIT 보나마나 닫혀있을 게 뻔하거든요 There it was, the exit. Sergeant r o s c o s security card didn't open the door. Neither did the one from the doctor. 역시안 열리는 건. So I had to search for someone who would lend it to me. 무슨 카드가 필요한데? 초록색 카드. 결국엔 다시 가야되네. <웃음> 오케이, 확인했으니까 됐어. 위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위에 한번 슬쩍 보고. This is Jesse Fox. Over. This is the doctor. Over. o 어? What? Doctor. w h How? How is the escape going? Just fine. Trying to find a way out of this building. Well, my access card 뭐야? Wow. Well, 왜 이렇게 착해? What I care about is that you leave asap so I stop getting so many patients. By the way, what's your name? 너 얘를 잡는 게 환자를 덜 발생시키는 일 아닐까? 어, 어, 어. 섹시한데 착하기까지. 어, 이거 탈수 있어요. 나 오른쪽부터 보자. Hey! A coin! Huh? I'm going to get a coin! I'm going t 있 get a coin! Mike! Ah! Ah, Tessa! l e v s 몇 미터 떨어져있어도 바로 기습이 가능하대요 개꿀이죠? 무기...를... Q 휴... 로 하자 동전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다 어째? 아 아니구나 내가 아까 던진 동전이었구나 저거! 오얘 열린다 The second file of Operation Jericho was a compendium of coded numbers. It also had a map, so those numbers could be the coordinates of attack routes or potentially the attack targets themselves. The first file was about an attack. t h y 봤던 거잖아. 봤던 거니까 <목소> 패스. 두 번째 파일만 읽으면 되지. 뭐? <목소리가> before leaving the office, I called Harris to let him know that I found the files. 에 어, 비밀 장소가 있어. 나 이런 곳에 이렇게 찾는 거구나 비밀 장소를. 어 아, 비밀 처음 발견했어. 비 비밀 맞 맞겠지? Colonel, do you copy? Copy. I found more documents. They look like a list of coordinates. Coordinates of what? This document is encoded as well. I don't know what the coordinates are for Huh, they could be strike targets Those bastards could be planning to attack us 아 이렇게 벽을 부셔서 비밀 통로를 찾아야 되는구나 아니 이씨 이러니까 비밀을 못 찾지 야 그럼 어케 하노? 너 어? 이게 뭐야 에? 템이나 최대 HP가 2 증가한다 총알 슬롯 추가 슬롯마다 총알을 한개씩 더 추가할 수 있다 아니 이렇게 좋은걸 줘요? 이거 비밀 맞아? 아니 그럼 비밀을 다 찾았으면 훨씬 더 플레이하기가 용이했겠네 이런 패시브 아이템들을 주는거였으면 어 위로갈지 아래로갈지 정해야되는데 아래로, 갈지 정해야 아래로 못가는거 위로갑시다 보세요. You have what you need to leave. Not yet, Colonel, but a contact told me where to find an access card. A contact? Yes, a doctor. A doctor? Give me a d e s c r i p t 휘둘리지 말고 Listen, Colonel, make no mistake. I'm not in any operation of yours. Nor am I any of your s o l 그건 그건 맞는 말이지. e s don't you realize this isn't an escape son? You m u s 처 너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 Me? Is that a joke? Yes, you. Search every damn office in that building. You can that damn plan. 뭔가 더 병맛스러운 대화를 이어갈 줄 알았는데 그대로 끊어버리네 아주 나쁜 놈이요 뭐야 여기는 빨간 화살표는 맵 건너편에 적이 바라보고 있는 위치입니다 그 저렇게 빨리 움직일 수가 있나? 벽을 이렇게 한 대씩 쳐봐야되나? <웃음> 비밀 찾기위해서? <웃음> 어? 뭐야 이거 아 이렇게 순간이동하는 소리구나 어 근데 이거.. 어떡하지? 그냥 가자 방법을 모르겠다 에.. 드론이 있네? 사용 어... 드론이 날 발견했어. 아, 아 잘못 썼어. 이거, 이거 어떻게 어떻게 치료하더라? 어, 시시, 시키 회복 중.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오른쪽 먼저. 아비. 아. 아! 총알 한 방으로 죽네. 잠깐 만 회복 회복, 고 아. 아, 너무 아픈데. 총알 아껴 봤자 똥 되니까 이런 때 총을 쓰자고. 아, 이제 주 대야? 드론이? 가스! 바라색. 오케이. 핫! 아, 회복, 회복. 아. 으흐... 여기서 구급 상자 나올 거예요. 총알이랑 총알만 주네. 에... 나 큰일 난거 같은데. 이거 어떡하냐? 아, 드론 또두 마리야. 난이도가 왜 이렇게 어려. 워 지금! 지금! 졸라 맛있어. 세 마리? 이거 맞아? 아, 아. 잠깐만 세장전 아야 와 죽었! 나 세이브 안했는데 아야 근데 나 봐봤다 잠깐만요 자 제가 밥먹는 동안 히쁨이가 해본다고 하는데 잠깐 시켜볼게요 내가 키를 가르쳐줄게 V랑 스페이스만 생각해 V랑 스페이스? 해피가 V고 해피가 스페이스? 스페이스가 쏘는거야 내가 보는 방향으로 음. 자 해봐 안 할래 아! 아하핳 아하핳 아왜 뒷덩을 까아 아하핳 아하핳 아잇 재미없어 보여 다가쳐줬더니아씨뭐 귀여운 게임인줄 알았는데 씨. 오케이! 그러면 마음 놓고 자기가 총알 개수 제한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 재장전 R키. R. V랑 스페이스 c 어! 어 무서워 V랑 스페이스 V랑 스페이스 V가 뭐 r p u y V! p v. a c c c c c 가 아니라 스페이스. <웃음> <웃음> <웃음> 아, 진짜, 반 능력이 얼마나 안 좋은 아, 거야 인간. 시시거리면서 스페이스로 아, 오. 오줌 빨리 대는데.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 와. <웃음> 오. 재장전. 와카. 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어차차차어차차 간다 내려와 m 감이? e Come me. c 감 m e here. c 감 m e here. 아 o m e h e 내가 돌아왔다! 돌아왔다! 예 o m e h e r 오케이, 어어어어어 어어, 어어, 어어. 건방지게 감히, 어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빠빠빠아 아! 아! 아! 부끄러, 오케이 <웃음> 오케이 그냥, 그냥, 그냥 회복해야 돼 회복,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구상 완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빠. 감미 회복 회복. 좀만 기다려. HP 회복하기까지 좀 걸려. 오케이. 참고로 이거 세이브되면 잣대는거 알지? <웃음> 자기가 아이템을 미친 듯이 써가지고 아, <웃음> 내가 뭐하냐또 아이템 다 날라갔어 지금. 뭘 끊? <웃음> 뭐가 오케인 거지? 대뜸 <웃음> <웃음> 겁나 옮겨. 아, <웃음> 뭐가 가, 오케이? 오케이! <웃음>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치료 치료 다시 치료! 그래? 커트로 보이 됐다 마지막이야 이제 총알 6발밖에 안 남았어 왜지? 총알 다 썼다 오! 다 됐다 가까이 가서 x키 눌러 가지고 주 직방으로 때려. 주목! 주목! 가라! 아, 하, 하, 하, 아, 하, 하, 아! 아! 아! 아! 아! 아 나이스! 나이스, 네. 나이스. 오케이. 자기 죽어가는 중 빨리 가. 어디로, 어디로 내려가? 어디로? 왜? 그그새 새놈 잡아야 돼. 내려가. 뭐 아, 그럴 순 없지. 가만히 있어도 죽어. 빨리 가. 손가락. 아! 아, 어떡해? 이걸 어떻게 다시 하면 되냐? 오케이, 오케이, 대박! 대박! 오케이 대박. 인정 박 대박! 나이스 박 나이스 박 대박! 대박! 대박! 대박! 대박! 대박! 대박! 어어대 Vc, vc, vc, 아니고 v 스페이스 c 스 c 라지 v 시 vc, vc, 게아 v 아 맞아 맞아 v 내려가 응오 v 이 어? c 어? c vc, vc, vc, vc, vc, vc, vc, vc, vc, vc, vc, vc, SS?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자기야 다시 이제 올라가서 응그 왼쪽으로 가야돼? 아니 지나친 상자들 다 부셔야 돼저 오른쪽에 있는 것들 있잖아 X로? 어 이거 지금 이렇게 해야돼? 응다 <웃음> 먹어 위로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라고 그게 위야? 이제 어 내려가 상자 다 먹었으니까. 드론이 더있진 않겠지? 뭐야 이거? 아, 잠깐만. 이거 보스전 같아. 보스전 한번 해 볼래? <웃음> 내가? 어차피 저장됐으니까 상관없어. 그래. VC? 아니, V 스페이스라고. 진짜 <웃음> 정신병인가. 그저 그래, 저, 저 상자 다 부셔. I noticed a few abandoned crates. 주절 바라고 있어. <있대. 웃음> That is until the container s t a r t 그치 누가 봐도 보스전 잘해봐 자기. 응. 근데 어떻게? 모르겠어. 좋은. 도망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빨리 뭘가오노 어이씨 상자 못먹는데? 나 이제 어떻게 가? 그냥 그냥 피해! 피해! 최대한 버텨! 그러, 그렇게 버티면은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적어지지 않을까 자기야? 그러네 살려주세요! 어. 살려주세요! 어어! 살려주세요! 피하기! 야! 피했죠? 하늘나라로 피해버렸죠? <웃음> 장난해 계속하기? 음. 아 근데 위로 총 한번 쏴볼래 이거 그 친구 맞나? 어 쁘라고 스페이스. 오케이. 올때올때 올드, 쏴야 될거 아니오? 어 맞는다. 어? 레알? 겁나 쏴야 돼. 겁나. 봐봐 봐봐 봐봐. 내가 이.. 내가 다시 잡히지겨버리겠어. 자기야 보스전 하지 말고. 왜? 저그 반대편으로 가봐. 왜? 보스를 잡으면 여기로 못 돌아올 것 같아서 진정하고 빨리 위로 가. 아무나 알아. 아무나 알아. 왜이렇게 화가 많아? 요즘 일이 잘 안돼? 아무 일도 안한데뭘 씨... <웃음> <웃음> <웃음> 어 <어머>. 여기 미쳤다! <웃음> 다 <웃음> 꺼져! 꺼지라고! 이제 아니라. 아래로 가서 <웃음> 와 어. 재장전 와 미쳤어요 박치형은 잠깐만 근데... 잠깐만 이 기계 뭐야 백세로 때려봐 아무것도 아닌건가? 가 아. 위로 가야지 위로 응? 어게 어. 카드가 없네 비어있다는거 확인했고 이제 보스 조지러 갑시다 보스 당장 나와 내가 죽여버릴거야 잠깐 미션 뭐야? 기다릴방종미였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 know this i e t e l 아!! i n g o u I'm telling you! I'm t 가꼭나 i n g you! I'm telling you! I'm t e l o u e l c o 컨트롤 o l take a body figure. I'm just taking. I'm just taking. I'm just t a k i n 어 I'm just taking. I'm 이 u s t taking. I'm j t t i j j s m a